제 모든 생명에게 부처님 자비강명에 같이 하기를. 황명지는 호마모카, 바이로 차나마하무드라마니파드마 지바라, 부드하바들타야, 후후모 마모카, 바이로 차나마무드라마니파드마 지바라, 부드하바들타야, 후후모 마모카, 바이로 자나 무드라 많이 타드마 찌바라 앞으로 하마들 타야호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야 될 부처님 말씀은 법과 비법 무엇이 법이고 무엇이 비법인가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이제 초기경전 마지막 니까야라고 하는 책을 덮고 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책을 보는 시간이 아니고 저와 함께 아이 컨택을 하면서 마음을 같이 하는 그래서 부처님 말씀을 같이 공유하는 시간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한눈을 파시면은 오근이 어, 다른 데로 향하면 식이 예, 다른 데로 향하고 식이 다른 데로 향하면 몸뚱아리는 여기 있어도 어, 마음은 딴데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로 이 식이 의미가 없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쁜각시두고 저기 탬버린 흔드는데 불렀던 예, 그 여자를 생각하면은 그냥 가정생활이 쉽지 않다. 응, 화합되는 가정생활, 안락한 가정생활, 평화로운 가정생활이 어렵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음, 안락도량 정토도량 마음을 있는 거로 마음을 부처님과 부처님 말씀과 저와 함께 하시면 좋지 않겠나 생각을 하면서 아이컨택에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간에 <웃음> 법과 비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초경정 마아 맞지 마 니까야라고 하는 경전에 나와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거기에는 어, 무엇이 법이고 무엇이 비법인가에 대한 내용을 자세히 상세히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이 내용은 매우 중요합니다. 뭔 얘기냐면 어, 우리가 불법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불법이 아닌 경우가 많고 어, 또 여러분들은 불교를 믿는다고 하는데 사실은 그 행이나 또 행을 바탕으로 근저가 되는 사상이 나는 불법과 천리말리 떨어져 있는 그러한 어 불자들이 많은 거로 무엇이 법이고 무엇이 비법, 법이 아닌가를 분명히 알 필요가 있다. 또한 뭐냐면 부처님 마지막 에 말씀에 어 법을 보는 자 나를 볼 것이고, 나를 보려고 하는 자 법을 본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핵심 포인트의 키스는, 부처님을 보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법을 알아야 만이 불교를 하는 것이고, 부처님을 볼수 있다. 라고 하는 것이 핵심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음, 법이라는 그 비중은 다른 종교와 확연히 비교되고 차이를 둘수 있는 불교만의 특징이다라고 해도 과원은 아닙니다. 또한 여러분들이 불자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개를 왔는데 3기 개부터 받게 되겠있죠이 3기는 아시다시피 부처님과 부처님 가르침과 승단을 뜻합니다. 여기에서 이제 부처님과 부처님 가르침과 승단은 동급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인제 말씀드린 을 여러분들이 회의스님도그 부처님과 동급이냐라고 이제 에 반문을 가진 분이 계실 텐데 불행스럽게도 안타깝게도 그렇다라고 답을 할 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여기에서 승단이라고 하는 것은 머리 끝과 승려 뿐만 아니고 일체 중생이 다 부처님 법을 따르면 은 승단일 것이고 어 그렇게 본다면 미래의 부처 그리고 미래 부처의 종자를 가지고 있다. 이 종자를 가지고 있는 것은 반드시 미래 부처가 될 것이니 부처님과 다를 바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고 불법의 생명을 이어가는 집단은 이것을 이제 법신, 보신, 화신에서 화신에게도 비유를 할 수가 있습니다. 승단인 고로 승단이 법이요. 곧 법이 곧 부처고 부처가 곧 법이요? 법이고 승단이요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억울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도 다 승단 안에 들어가는 것이고 부처와 동급이다. 심불급 중생 시삼 뭐라? 무차별 배추차별 차별 차별이 없다 이 얘기에요. 마음과 중생과 부처는 차별이 없다 이 얘기입니다. 어쨌든 그래서 어, 무엇이 비법이고 무엇이 법인가? 이제 그 네, 어, 이제 경전에 나와 있는 내용을 보면은 그 경전에는 에, 첫째 에, 이제 무엇이 비법일 것이냐, 법이 아닐 것이냐했을 때 욕망 쾌락을 쫓고 사는 것, 버타는 것 이것은 법이 아니다. 제일 첫 번째 나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욕망을 쫓는 것이 부분이 상당히 에, 그, 아주 중요한 내용이긴 합니다만은 또 우리가 사실은 중생이 벗어나기 매우 어려운 중생은 욕망을 쫓는 존재이지, 욕망을 벗어난 존재는 분명히 아니거든요. 전제에서 중생이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중생이라는 것은 본래 모습이 아닌 거로 여러분들이 이거 뭐, 저 DNA 안에 박혀 있는 별수 없는 것 아닌가, 본능 아닌가라고 생각하는데, 분명히 부처님 말씀을 빌리면 본능은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의 모든 본능이라고 하는 것들은 어베이에서 형성돼서, 뿌리가 깊숙이 박히다 보니까, 소위 이제 오늘 얘기하는 중독인데, 중독되다 보고 박히다 보니까, 없었는데, 그냥 본래 있는 듯, 본래 있는 듯. 예를 든다면 이런 거예요. 날수 있는 새가 갇혀서 음식을 얻어먹다 보니까, 날 필요가 없고, 이것이 이제 기능이 상실되고 그래서 본래 날지 못하는 것처럼 생각하는 것과 똑같은 이치입니다. 그래서 중생은 본래 모습이 중생이 아니고 그러니까 욕망은 본래 있지 않은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불교의 핵심이고 이것을 깨달아야 하고 이것의 본래 모습으로 돌아가야 된다 환지본적 이것을 얘기하고 있다고 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첫째는 욕망을 버타고짝 하는 것이 예, 비법이다, 법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이고, 다시 거듭, 걱정돼서 말씀을 드리는데, 이, 그, 욕망, 용, 이, 저기, 욕망 이 부분은 매우 중요해서, 여러분들이 욕망을 걷어내면은 고민이 사라지고, 괴로움이 사라지고, 장애가 사라지고, 깨달음을 얻는 안심 인명, 여기에서 같이 한번 따라 해보면은 좋을 것 같아서, 따라 해보세요. 안심 인명. 마음을 편안히 하리라, 라고 하는 것인데, 불교의 궁극적인 것, 깨달은 것, 깨달아서 뭐할 것이냐, 번뇌가 소멸된 것, 니르바나 열반, 윤회를 벗어나는 것, 윤회의 고통. 윤회는 고통입니다. 윤회의 고통에서 벗어나는 것, 이것은 안심인명에 직결된다 해서, 불교의 궁극적인 건 안심인명입니다. 그래서, 안심인명을 하고자 한다면은, 삼재부족도 가져야 될 것이고, 또 이제, 입춘부도 붙여야 될 것이고, 기타 등등 여러 가지를 해야 되는데 궁극적으로는 뭘 해야 된다. 법을 알고 법을 이행해야 된다라는 것이 핵심이다 라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첫째 이제 욕망을 벗하지 않는 것이 법이다. 욕망을 벗. 다 버타는 것이 비법이다라고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에 뭐냐면 바르지 못한 법을 이해하는 것 법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이게 이제 또 한국 불교의 가장 문제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불교를 모두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불교를 예, 안다 불교를 행한다 불교를 믿는다고 하면서 불교와 천리만리 떨어져 있는 것이 불교라고 생각하는 것 불교 하면은 무성무석한 무섭, 불교 우리 저기 에, 우리 저기 그 작은 아버님들이 내가 제가 출가를 하니까 이제 어느 날 만났어요 그래서 출가를 해서 뭘 공부합니까 그렇게 이제 나한테 질문을 해요 그래서 제가 불교 학 불교 철학을 공부하지요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그렇지요 그렇지요 어. 그러니까 사주나 이런 것들은 잘 보시겠네요 어. 그 우리 작은아버님이 한 분은 국어 선생이고 한 분은 화학 선생인데 고등학교에 그런데 다교장또 이제 나중에 교장으로 퇴임하시고 그랬는데 아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뭐 사주나 보는 것이 이제 불교로 알고 있는 것이죠. 일반 보통 사람들이 다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해요. 명절에 인사오는 정치 하시는 분들이, 아니, 제가 이제 아주 그, 어 현명하게 이제 국정에 대해서 대안도 제시하고 여러 가지 조언도 하고 합니다만은 그 사람들의 관심사는 뭐냐면 스님이 관상을 딱 보고 자기가 앞으로 저기, 정치 인생이 좀잘될 것인지, 응? 어뭐 이제 대통령이 그냥 어떻게 누가 될 것인지 이런 것들을 잘 아는 것으로 생각을 해 스님이. 그도 그럴 것이 확률이 제가 한 95%는 한0 되거든. 어 그러니까 어, 아주 그냥 소문이 받아하대요 스님은 아신다. 그런 것이 그 법으로 하는 게 아니고 뭔가 좀 신통력이 있어서 야신다. 물론 신통력이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보는 스님은, 불교는 그렇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도 불교하면 그 스님 잘본대 <웃음> 이런 것부터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법이냐, 아니냐를 잘 구분할 수 있는 겁니다. 법, 여기서 저기, 비법은 법이 아닌 것을 법으로 아는 것이 중생이다. 이것은 비법이다. 라고 하는 것이고, 또한 가지, 이제, 핵심적인 그 교리를 말씀하시는 것인데, 불교에서의 무와무상을 얘기하는 것인데, 오신, 그러니까, 이 오온, 이 오온, 어, 오근신이라고도 얘기해요. 오온, 오근신이라는 것은 오근, 오감으로, 에, 이루어진 것, 오온의 쌓임, 음이 이제 나라고 생각하는 착각 이것을 비법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전부 팔만사천 경전이 무상부활를 얘기하면서 너는 있다 없다. 어? 아시참 큰일났네. 너는 없다. 나는 없다. 다만 나라고 하는 인연 화물이 비추어지는 것이 고로 어. 나 아닌 나가 나다. 완전히 없다면 지금 있는 건 무엇이냐라는 것인데 인연화한불이고 여기서 없다라고 하는 것은 인연화한불은 잠시 머무르는 것이 붙어지는 것이고 없다라고 하는 것은 고유한 자가 영원한 자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 윤회 또한 업이라고 하는 본래 없는 것이 화합해서 있는 것처럼 자리하는 것 다시 얘기한다면 은업 내가 김치를 좋아한다 그러면 70억 인과 다 김치 좋아하겠어요 안 좋아하겠어요? 응? 대답이나 개운하게 해 70억 인구가 다 김치를 좋아하는 건 아니다 한국 사람만 좋아한다 근데 한국 사람은 본래 혀가 김치를 좋아하는 것처럼 착각을 한다 이 얘기죠 응? 그런 거예요 너무 좌우로 흔들지 마음 <웃음> 음, 그런 겁니다 그래서 자가 이제, 없다, 아, 라고 하는 것인데, 영원한 고유한 자가 없다, 업이 윤회하는 것이고, 업식이윤뢰하는 것인데 업식이라는 건 본래 있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소멸할 수 있는 것이고 그래서 팔자가 바뀌는 것이고 운명이 바뀌는 것이고 미래가 바뀌는 것이다 이 얘기하는 것이고 스님들이 매일 만나면 은업장소멸에업장소멸에 하는 것은 바로 자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다라는 것이 또한 핵심 포인트 엑기스다라고 하는 겁니다. 네. 업에 끄달리지 말고 살아라 라고 하는 것이고요. 운명을 바꿔라라고 하는 것이고 걸림이 없다라고 하는 것 이 이치를 잘 헤아리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 그런 거로 첫 번째만 이제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은 쾌락에 벗하지 않는 것 이것이 법이고 쾌락에 벗하는 것 이것이 비법이다라고 하는 것인데 가장 이제 중생들이 고민되는 부분이 이제 쾌락을 어떻게 벗하지 않을 것인가라고 하는 것인데 우선 쾌락의 문제를 좀 에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쾌락은 본래 있는 것이 아니오감을 고 통해서 얻어지는 것. 그래서 아그수 느낌이라고 하는 것은 대상을 촉했을 때 촉수의 시비 연기에서 아 촉수에요. 대상을 촉했을 때 무엇이 오. 어, 오, 근, 육, 근이, 오, 감, 육, 근이, 아니, 비서신, 이가 대상을 촉했을 때 촉수, 느낌이 있는 것이고, 거기에서 좋다, 싫다가 나오는 것이고, 거기서 유, 업이 나오는 것이고, 윤회가 나오는 것이다. 이것이 뭐라고? 십이 연기 이거 이해가 얼른 안되시면 반드시 불교대학에 다니셔야 돼. 요 우리 총무 스님이 형님 뭐 하는 거냐고 불교대학을 모여서 교육을 시켜야지 왜 불교대학 얘기는 안 하냐고 나도 이렇게 자꾸 하는데 안 모이는 걸 어떻게 나 우리 자꾸 그냥 배우기 싫다는데 공부하기 싫다는 걸 어떻게. 근데 우리 총무 스님 고집스러운 게 있어 가지고 배우지 않으면 불자가 아니다. 공부하지 않으면 불자가 아니다. 그 말도 맞아. 그런데 중생 근기가 이 말법 시대에서 응? 어? 말법 시대에서 그것을 싫어하는 걸 어떡하냐고, 나부로. 그래요. 반드시 배워요. 배워서 남주는 거 아니고, 불, 불교를 한다는 것은 법을 안다는 것이니까. 부처님 보고자 하면 법을 이해해야 된다. 요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웃음> 첫 번째 쾌락이라는 부분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인데 쾌락이 벌려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눈으로 봐서 얻어지는 게 쾌락이요, 코로 냄새 맡아서 얻어지는 게 쾌락이요, 어 귀로 들어서 얻어지는 게 쾌락인데 무엇이 문제일 것이냐? 눈으로 봐서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집에 갔더니 이제 테면은 마 이쁜 마누라가 있어요. 어, 이쁜 제이 마누라가 있는데 이쁜 마누라는 좋은 거죠. 그 좋은 것은 자꾸 취하고 싶어요. 그런데 일단 마누라가 좋아서 어떻게 뽀뽀라도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마누라가 그냥 이놈 영감택이 그냥 주책이 그냥 나이가 몇 살인데 지금은 그냥. 응? 이제 그래요. 그러면 그날 짜증이 확 나. 응? 내가, 내, 내가 내말누라도 마음대로 못 하냐? 응? 내가 내말누라도 마음대로 못 해? 하면서 이제, 음, 이제, 부부싸움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좋아하는 것, 이거 이제 쾌락이 되는 것들, 좋다, 싫다가, 응? 쾌락이 되는 것인데, 좋아하는 것을 얻지 못해서 괴로운 것이다. 또, 반드시 이제 싫어하는 게 이제 생기는 겁니다. 좋아하는 것이 생기면 따라사세요 좋아하는 것이, 있으면 좋아하는 것이 있으면 반드시, 반드시 싫어하는, 것이 싫어하는 것이 따르게 돼 있다 왜냐하면 마음 가운데 대상이 중요한 게 아니고 마음 가운데 좋다라는 것은 이건 쌍둥이처럼 예? 밥 먹으면 똥 나오는 것처럼 싫어하는 것이 동시적으로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서나 싫어하는 사람이 있기 마련이에요. 직장에서도 그렇고, 절에서도 그렇고, 바울교회는 더 심하고, 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현, 특려대회 하는데, 종교차별을, 에,를, 이제, 거둬들여라. 종교차별을 하지 말아라. 현 정부는, 민주당은,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것인데, 이것은 이제 민주당 뿐만이 아니고, 근 현대사 역사가, 이 대통령이, 이 개신교를 좋아하면은 전부 그 밑에 있는 정치인들이 다 바짝 엎드려서 안가던 교회를 나가고 예산 편성을 하고 목사님을 하늘처럼 받들고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대통령이 천주교를 가면은 어그 밑에서 야석키워서다 천주교 예산 편성하고 차별적인 행위를 한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21세기 대한민국 선진국으로 가는 데 장애가 된다. 그러니까 이 차별을 금해라. 아 어, 저기 관성적으로 했던 정치인들의 줄서기, 어, 권력 앞에 무릎 꿇는 어? 이런 어, 모든 차별을 금해라에서부터 승려대회가 나온 것인데 이 얘기 뭔 얘기냐면 내가 개신교를 좋아하면은 불교는 싫어하고, 내가 천주교를 좋아하면은 여타 종교는 차별을 두는 것이고 좋다 싫다 이렇게 동시에 나오는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을 없애라. 라고, 이제, 스님들이 분연이 일어선 것인데, 모르겠어요. 할지 안 할지. 그래요. 그, 이제, 내용적인 것은 아주, 이제, 복잡하게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모를 수 있는, 거의 95%는 모르는데, 왜 그렇게 분연이 일어섰는가, 이 중요한 시국의 요 얘기는, 이제, 나중에 기회 되면 말씀을 드리는데, 어쨌든 그래요. 예, 를 든다면, 이제, 과거 기독교의 권력이 이, 이 땅을 지배해서, 얼마나 많은 문제를 야기시켰어요 지금. 그런데 또 다시 이제 캐도릭으로 가가지고 캐도릭이 전국을 성취화하고 성, 성지화하고. 에 간단히 얘기하면 저기 뭐 우리 전주의 승암산 중성재 중바이라고 있잖아요 중바이산. 거기를 어느 날 갑자기 그냥 치명자산으로 바꿔버려 그냥. 어 몇백 년 내려오는 그것도 서로 암묵적 합의가 돼서. 어, 그 명명해온 승암산도 올라 그냥 바꿔버려. 그렇게 되는 겁니다. 이게 이제 한두 군데가 아니에요. 저기 경기도 광주는 주호사 천지남이라고 절터가 있어요. 거기는 조선 말에 천주교 탄압이 심해질 때정약전인 이런 사람들 절에서 숨, 숨겨가지고 미사를 보게 했어요. 절에서 오지라도 없지 응? 자비하기도 하지. 숨겨서 미사를 보게 했는데 그것이 뽀록 나가지고 스님들까지 전부 참수되고 절이 불질러진 터입니다. 그리고 아직까지도 그 비석이 있어요, 스님들 비석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를 천주교 성지화를 하겠다는 거예요. 천주교 성지화를 정부에서. 그러니까 스님네들이 참을래? 참을 수가 없는 지경까지 온 거예요, 이제. 어. 뭘 모르는 뭘 모르는 여러분들은 막 정청 내가 무슨 봉이 김선들이냐고 이렇게 얘기한 것 가지고 그러는데 그건 도화성이 된 것이고 도화성이 된 것이고 전국의 국공립 땅이 사찰부지인데 사찰부지를 전부 강제적으로 저기 정부에서 점유하고 있으면서 사유재산권을 행사를 못 하게 하잖아요 그것도 좋다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대가가 있어야 되지 여러분들 여러분들 소유 땅을 정보가 가지고, 천년만년다 재산권 행사를 못 하고, 손 하나 갖다 못 하게 하고, 응, 그걸 쓴다고 한다면 여러분 가만히 있어요그 문제 삼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대가가 있을까, 있어야 될거 아니냐, 이런 거예요. 뭐, 여러, 이제, 어쨌든 뭐 입장료 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야기됩니다많은 그것도 단순한 부분이 아니에요. 전 세계적으로 문화재 입장료가 그, 그, 국가 경쟁력에 비, 그, 저, 비교해서 본다면은, 한국이 제일 싸. 응? 별것도 없는 중국만 가더라도 입장료가 7만원에서 13만원까지 받아요. 다, 다 받아요. 다. 응. 그런 것인데, 여기만 막, 안 받을 거 받는 것처럼 생각하고 뭐 이런 것이 아닙니다. 이게 지적 재산권과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지적 재산권. 따라서 해보세요. 지적 재산권! 어, 응. 이걸 스스로 포기하면 안 돼. 어쨌든, 그래서, 국가와 협의돼야될 부분인데, 국가에서 자꾸 이것을 이제 거부했기 때문에, 협의하자 그러면은, 아는 척도 안 해, 들은 척도 안 하고. 이제, 그래서 나온 것인데, 뭐, 내절에 입장료 받는 것도 아니고, 이제 그렇지만은, 어쨌든, 옳은 것, 옳은 것을 세우는 부분이 있다. 근데, 시기적으로 선거에 앞두고 해서 좀 안타깝긴 하다. 그런데, 저기, 에, 다른 클심내들이 얘기하는 게 있어요. 이때 아니면 말을 듣냐. 음, 그렇게 얘기하자고, 그렇게 얘기를 해도, 콧방귀한번안 끼고, 총무원장 스님이나 큰 스님들이 다, 이것은 문제니까 이걸 개선해야 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도, 들은 척도 안 하고, 앞에서 이해하고, 뒤에서는, 어, 뭐, 그냥, 뭐, 그냥, 딴 그리 무시하고, 어, 그러면서, 저기, 주교님이, 저기, 분위기도 그러니까, 테러를 국가 차원에서 좀, 어, 저기, 홍보해서, 저기 보급합시다 하니까 그건 예산을 그냥 편성해가지고 어? 캐러를 국가 예산으로 여러분들 세금으로 보급한다고 난리를 치고 이렇게 차별적 행위를 하니까 나온 것인데 이게 엉뚱한 대로 갔어요. 이해를 하시고 상식적으로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라는 얘기입니다. 뭐 쉬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런 건데 이제 캐락의 부분 이제 말씀을 드렸어요. 캐락. 이 쾌락이 이제 눈으로 봐서 좋고 싫고 그런 것인데 반드시 같이 나오게 돼 있다 쾌락을 쫓으면은 이 쾌락을 쫓는 것 때문에 괴로움이 수반되게 돼 있다 얻지 못해서 괴롭고 응? 쾌락이 오래가지 못해서 괴롭고 어또 쾌락을 충족시켜 쾌락이라는 것에 반대 이면에 싫은 것이 있어서 싫은 것은 지구상 어딜 가든지 만날 수 있다 응? 싫은 음식이 있고 싫은 사람이 있고 그런데 이걸 피할 수 없어서 괴롭다. 그러니까 쾌락을 쫓는 것은 이런 문제다 라고 하는 겁니다. 이를테면 귀도 마찬가지예요. 귀로 듣는 거다작지근한 소리는 좋잖아요. 어? 근데 다작지근한 소리 때문에 여러분들 인생이 어떻게 됐어요? 응? 예? 어, 그때부터 이제 그냥 고럽게 됐어요. 아이고 여러분들 연애할 때 얼마나 다작지근한 소리를 해요 그냥. 뭐 평생 손에 물을 안 묻히겠다. 말이 돼 그게? <웃음> 평생, 뭐, 업어주고 살겠다. 평생 당신만을 사랑하겠다. 부처님, 그런 분이 있던가요? 어떻게, 그런 약속을 어떻게 지킨 분이 있던가요? 당신만을 사랑하겠다라고 하는, 보여지는 모습은 있을 수 있을지, 언정 마음까지 그렇게 쉽지 않을걸. 마음까지는. 참는 거죠. 그런 건데, 그래서 귀로 달짝지근한 말. 이것 때문에 이제 또 괴로운 것은, 달짝지근한 말이 아닌 소리를 듣기 싫어해. 애새끼가, 부모가, 야, 이래라, 저래라, 저래라 하면 애가 좋아해요, 안 좋아해요? 안 좋아하죠, 그냥. 또 잔소리 한다고 막 그래. 그런데, 내용적으로 봐서는 하나 틀린 얘기가 아니야. 부모가 자식한테 얘기할 때. 그런데 자식은 싫어해. 싫다는 것 때문에, 캐락은 동시에 싫다는 걸 같이 가져간다 그랬어요. 싫다는 것 때문에 애가 삐뚤어져 나가는 거예요. 각 씨가 잔소리를 해요, 신랑한테. 대부분 다 옳은 소리요. 응? 술좀 그만 퍼먹어라. 응? 담배 좀 끊어라. 응? 기타 등등에 이제 여러 가지 잔소리를 하죠. 그래, 대부분 옳은 소리야. 그러면 신랑이, 아예, 지상하신 말씀이십니다. 마, 마. 이렇게 하던가요? 이놈의 옆에 내처놈의 잠설 내가 듣기 싫어가지고 내가 짓구석이를 그냥, 응, 어. 응, 이런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게 좋다, 싫다, 쾌락을 추구하는 측면에서 어 저기 듣기 싫은 소리를 하니까 이것은 쾌락과 동시에 오는 듣기 싫은 소리 때문에 여기서 갈등이 생기는 겁니다. 어 듣기 싫다는 것은 내용의 문제, 대상의 문제가 기다 아니다. 아니라는 거예요. 지가 싫다라는 거예요. 그 달짝지근한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벽이 생기고 갈등이 생기고 이제 이렇다라고 제이 하는 것이죠. 그래서 다 마찬가지예요. 권력도 붕괴되는 것의 가장 중심은 뭐가 있냐면요. 달짝, 달, 달짝지근한 소리만 하게 돼 있고 어, 불편한 소리를 안 함으로써 예스맨만 주변에 있어서 그래서 무너지는 거예요. 권력도. 어, 뭐, 뭔 얘기만 하면 지당하신 말씀이시옵니다. 지당하신 말씀이시옵니다. 이런 거예요. 어쨌든 그런 겁니다. 제가 이 얘기는 안 하려고 했는데, 저기, 저기, 스님들이 모였는데, 거기 아주, 이제, 어른 스님, 큰 스님이 계셨어요. 그런데 이제 뭔 말씀을 하시는데 내가 보기에 그렇게 별로 그렇게 오르신 말씀은 아니야. 그런데 바로 옆에 있던 스님이 난 사극 보는 줄 알았다니까. <웃음> 지당하신 말씀이시옵니다. 그래요. 그걸 깜짝 놀랐어요. 이게 지금 조선 시대도 아니고. <웃음> 그런데 거스르는 소리를 하면은. 이제 그 어른 스님이 싫어하니까 스님들도 이제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제 그 집단이 어려워지게 돼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듣기 싫은 소리 듣기 좋은 소리 이렇게 좋다 싫다 이것이 쾌락이 기본이 돼서 욕망을 전제로 한쾌락이기본이돼서 오는 것이고 이것이 강하면은 이것이 두꺼우면 이게 이제 업이에요 이것이 두꺼우면 애구가 강하고 업이 강하고 똑같은 얘기입니다. 이것이 이제 강하면은 그러면 이제 그 사람은 망하게 되는 거예요. 무슨 팔자가 무슨 뭐 운명이 뭐 그러는데 지가 만들고 지가 받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귀도 마찬가지고 다 마찬가지예요. 입도 여러분들이 요즘은 뭐 하도 좋은 음식이면 이제 TV에서 많이 나오고 차가 먹고 싶다 이거 먹고 싶다 하는데 입만 이제 고급이 돼요. 그래서 그것이 또 이제 포장돼가지고 뭐, 미식가, 이렇게 하는데. 미식가. 미식가. 미식가. 아이고. 이게 다시 또 이렇게 얘기하면, 새 지혈을, 새 지혈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을 미식가라 그래요. 어. 뭐냐면은, 미식가는, 음식 가지고 막까다롭게 이것은 뭐가 맛이 없네, 이것은 뭐가 어쩌네. 그러면 저만 고로와, 저만. 저만 고로와. 아이, 생각해봐. 우리 보령궁이 음식을 잘 해가지고 서방님한테 줬는데, 서방님이 미식가라고. 응, 이건 좀뭘좀더 넣었으면 좋겠네. 여기에다 뭘좀 뿌렸으면 참 좋겠구만. 응? 어디는 이것을 이렇게 필연을 해가지고 이렇게 했더니 참 맛있더만. 이것은 뭐 그렇네. 하고 미식가라고 아는 척을 해봐. 다음에 해주고 싶었어요? 안 해주고 싶었어요? 그냥 숟가락으로 그냥 대갈통으로 확, 순간에 확 올라오는 것이지. 응? 그 음식을 만들 때는 캬, 맛있게 드실 거생각해가 정성을 다 이래 만들고 저래 만들고 그냥 그 순간에 먹는 거 보기 위해서, 응? 그걸 그냥 이렇게 이제, 그러고 기대하고 있는 것인데, 확 깨잘깨잘 하면서 이것은 뭐 맛이 없다는 등뭐 그냥. 뭐 사먹는 게낫다는뭐어쩐다는지 어쩐다든지 미식가 에라 똥이라. <웃음> 아이 죄송해. 그거 별로 불교적으로 말하면 좋은 거 아닙니다. 예, 좋은 거 아니에요. 에, 본인만 괴로운 겁니다. 예, 그래서 그것이 감각을 쫓는 것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이고 전부 중생이 예, 이제 쾌락을 쫓다 보면은 이 쾌락 때문에 괴롭다라고 하는 거예요. 정리해 보면은 여러 가지로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만, 정리해 보면 그래요. 전부인 쾌락은 쫓는 거예요. 쫓다 보면은 쾌락을 얻지 못해서 괴로운 거예요. 첫째, 쉽게 얘기한다면 남자들이 룸살롱 가서 나도 하루에 몇백만 원, 천만 원짜리 까고, 옆에서 20대 이쁜 여자들 앉혀놓고 템버리 흔들게 하고 그러고 싶다라는 거야 그래서 돈을 버는 거예요. 자본, 자본은 쾌락을 바탕으로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홈쇼핑 보면 전부 쾌락 얘기입니다. 이거 바르면 이뻐진다. 저거 바르면 이뻐진다. 그래가지고 몇 십만 원짜리 화장도 그냥 용기를 내서 하잖아요. 바르니까 어떻게 어? 강부자가 무슨 뭐저희가 어? 됐어요? 수지가 됐어? 어떻게? 나 여러분들이 갑자기 어느 날 바뀌어가지고 응? 무슨 뭐 강부자가 수지된 모양으로 나타난 사람 보들 못했어. 그 모양이 금방에 그 조금 컨디션 따라 좋고 나쁘고는 있을지언정 생각해 보세요. 응? 50대가 무슨 아무리 잘해도 20대가 되겠어? 뭐하겠어? 그런 거잖아. 그런데 저뭐 광고에서 보면 이거 바르면 강부자가 수지가 된다고 해. 응? 강부자가 이영애가 이, 이 된다 그래 이거 바르면 주름이 쫙 펴지고 그리고 이 옷을 입으면 은 80kg가 응 50kg처럼 보인다 그래 날씬하게 그건 모델 얘기고 모델 그거 갖다가 입어 봐 여러분들 알잖아 경험했잖아 누누이 경험하고 있잖아 TV에서 분명히 좋다고 했는데 가서 걸쳐 보니까 자기하고는 전혀 안 맞아 음부 감각이에요 그러니까 자본주의는 여러분들 감각을 자극시켜서 배를 불린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뭐예요, 그러면? 감각의 노예가 됨으로써 자본의 노예가 된다. 평생 노예로 산다. 이게 핵심입니다. 부처님이 말씀하신 핵심은 그래요. 너 노예로 살래? 아, 니면 주인으로 살래? 이 얘기는 너칼락을 쫓는, 어, 노예로 살래? 쾌락에서 벗어난 자인으로 살래? 이 얘기예요. 그래서, 어쨌든 쾌락에서 벗어나는 건 핵심인데 쾌락을 쫓으면 쫓는 데서 괴로워. 어? 쾌락을 쫓으면 쾌락이 오래 못 가서 괴로워. 처음에는 처음에는 노래방만 가도 좋았는데 다음엔 노래방 한몇번 가니까 별로 재미 없어. 그러니까 노래방에서 템버리 흔드는 사람이 따로 있디야. 불러서 흔들어 보라 그래. 랬더니 좋아. 그것도 몇번 했더니 영그 저기. 응? 마음에 안 들어. 아줌마만 오고 맨날 그냥, 응? 그, 비교해보면 내 마누라가 더 나아. 응. 그래. 그러니까, 별로야. 그럼 또 뭐해, 그 다음에? 아, 있는 돈 들고 어쩌다 돈 생기면 이제 분바이라도 해가지고 어디 좀, 좀더 나은 데 가자. 거긴 좀, 싱싱한. 저기, 바울교회 얘기야, 바울교회 우리 절 말고. 응. 아, 이거 바울교회 이거 들으면 안 되는데. <웃음> 그런다뭐 그럼 거기 가서 또 이제 그러는 거예요. 쾌락은 끝이 없다. 쾌락은 에, 도가니가 밑에 뚫린 것과 마찬가지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쾌락은 오래가지 못하고 더 강한 것을 추구한다. 이걸 중독이라 그래요. 쾌락의 중독. 어, 중독된 자는 어, 변견의 차이에 있다 라는 거예요. 그, 그 변견. 불교에서 제시하는 거, 변견이거든요. 한쪽에 치우쳐 있는 거. 그런데, 감각의 변견에 치우쳐 있다라는 거예요. 감각의 변견. 그러면 그사람은 죽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감각의 변견에 치우치는 극단이 뭐냐면 은 망상, 어 뭡니까? 우, 조울, 우울 이런 정신병인 거예요. 감각의 변견. 그런 겁니다. 또한 쾌락은 어찌됐든지 에, 저기 지속성이 없는 것이고 중독성이 있는 것이고 어 결국은 쾌락은 또 쾌락을 쫓는 반면에 싫어하는 것을 극대화시켜서 그래서 시비를 일으킨다 그래서 쾌락은 온통 고의 근원이 된다라는 것이 부처님 말씀에 비법, 법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이고 여러분들이 그래서 절에 올 때는 개, 우리 개받을 때도 있잖아요 단정하게 오고 뭐. 어, 화야하게뭐 하지 말고 어? 뭐 이런 이유도 다 여기에 있는 것이고 어, 여러분들이 절려 오는데 뭐내돈 주고 내가 사서 루이비통을 들고 온다는데 뭐 뭐라고 하냐? 뭐라고는 안 해. 대신 루이비통 들고 오는 사람은 샤넬 들고 오는 사람은 그 안에 내용물들이 충분해 가지고 낼 때도 그그 그 루이비통 샤넬만큼 내야 돼. 응? 그런데 루이비통 샤넬을 들고 오면서 목에 힘을 주고 오면서 보살들이 어, 있는갑다. 드디어 그 우리 절에도 돈 있는 사람이 나타났다. 있는갑다 해가지고 허, 어디서 오셨어요? 보살님. 아 우리 절 너무 영엄마가 좋아요. 잘 오셨어요. 잘 오셨 가만히 이제 얼마 내는가 봤더니 천 원짜리 내고 있어요. 제 얘기가 뭐 돈을 많이 내라는 게 핵심이 아니에요. 잘못 알아듣으면 안 돼. 뭔 얘기냐면 그런 거 가지고 여기서 위세떨지 말라 가진 거 가지고 이런 얘기에 절집하는 평등한 도량이니까 이런 겁니다. 그래서 쾌락은 이렇게 에 우리를 괴롭게 만드는 가장 근원적인 것이기 때문에 쾌락을 벗어나려고 해야 된다라는 것이 계율이고 수행이다 그러면 어떻게 쾌락을 벗어나야 되느냐? 먼저 알아야 돼. 쾌락이 의미 없다는 걸 알아야 돼. 그래서, 같이 한번 해봐요. 일심무경. 일심무경. 어, 일 오직 한 마음을 지극히 하면은 경계가 사라져. 그러니까, 달마대사가, 어 이제, 그 동굴에서 구년 면벽을 하잖아요. 그것은 구년 면벽을 했다라는 건 경계에 끄달리지 않았다. 홈쇼핑을 보고도, 동하지 않는다. 나도 모르게 홈쇼핑의 눈이 채널이 고정돼서 머물러 있다. 그리고 지금 갈등하고 있다. 어? 이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응? 그러니까 어찌 됐든지 에... 달마대사가 경계에 끄달리지 않은 것처럼 여러분들도 또한 일심 오직 부처님을 찾으면 은 경계에 끄달리지 않아서 괴로울 바가 없다라는 것이고 승찬 스님이 말씀하셨던 대로 구하고자 하는 자 괴로울 것이고 그 가운데 시비가 나오는 것 옳고 그름이 나오니 그러한 것으로 중생이다. 시비만 떠나면 좋고 싫음만 떠나면 쾌락만 어, 끝이면 그러면 대탈을 얻을 것이다. 응? 이 얘기 것이고 뭐 먹을 거다 하나 쫓아다녀 봤자 아, 별거 없어요. 별거 돈만 나가고 허리만 굵어지고 허탈만 해. 예, 네, 뭐, 그걸 별거 쫓을 거 없고, 옷도, 나처럼, 승복 하나로, 그냥, 30년이고, 40년이고, 그냥, 무슨, 속옷이 빵꾸가 나도 있고, 이건 뭔 얘기냐면, 그냥 생각 없이 살면 돼. 응? 거기에 생각 없이 살면 상, 편해. 아, 내 반스 내가 구멍 나서 입는다는데, 누가 뭐라 고할 거요? 뭐, 그럴 거 없어요. 응. 그러면 그냥 속이 편하고 안심인 명이 된다. 다시 이 얘기는 빵꾸나 빤스 입으라 얘기가 아니고 응? 너무 경계에 끄달리지 말고 살아라. 응? 남의 눈치 보지 말고 살아라. 자본의 노예, 쾌락의 노예가 돼서 응? 평생 보내지 말아라 이 얘기고 허...